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해지 의사표시를 표시한 날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시 질병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3나59479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판단 1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명시설명 의무 대상 여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부부 위험을 특별히 한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볼수 없고 그 내용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움으로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. 이 명시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 을제 3, 4호 중의 기재만으로는 F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다소 결론,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바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뒤에 사망원인이 된 알코올 중독 등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부터 알던 곳이더라도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는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. 3.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 여부 B가 알코올 중독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장차 사망할 것임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고는 할수 없습니다. 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항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임바 피고가 해지 의사 표시한 날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인 2007년 4월 5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니 계산상 명백합니다. 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방약자이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항변, 비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여러 번 이번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방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,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